뭐야? 아, 아, 아니 저렇게 소금먹어거 아, 같다는 또, 거 아니야? 똥 맞습니다 엄마라고아 여기요 어아왜 바래요? 제 건데 왜또아안안 알려줘 박자었지만 이거 이요 헤브이 안어 여기 가운데 타면 돼어 그건 너무 힘들 거 같은데 <웃음> 이거, 어. 이거, 어. 어. 어. 어. <웃음> <너야. 야. 웃음> 타? 면 음. <웃음> <웃음> 어, 야 야. 타탈수 있을까? 그럼 나어 타? 우와. 나도, 무거워 <웃음> <웃음> 됐다 오 됐다. 애이요멋신는다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언니 알려준그렇 잡아 포기 잡고 이끄러지지 그게 더 낫다 오! 오. 오 보인다 오. <웃음> <웃음> 재밌는 거 맞지? 어 그게 유연한데? <웃음> 넌 아빠는 내가 쳐? 여 <웃음> <야, 웃음> 여보 <웃음> <웃음> 자기가 안아픈거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? <웃음> 뭔가, 팔임도 대단한 거야. 응, 팔임이 센 거다. 어. <웃음> <웃음> 테리가 여자아이야 남자아이야? 남자. 테리가 남자야? 응. 여 여자 같은데 치마 입었잖아. 응. 여자일까 남자일까? 응. 여자. 여자야? 응. <웃음> 아까 남자아이라고 했잖아. 장난친 거구나? 응. <웃음> 제가 이거 많이 해주거든 자주 오그 응. 네, <웃음> <웃음> 괜찮은데 <목소리> 그 <자고> 그냥 우리 어스럽다 스톱박스 강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래거봐 아래 왼쪽 아, 오른쪽 아, <웃음> 위 아래 왼쪽 아 <웃음> 어, <웃음> 놀랬어 혜미 <웃음> 놀랬어 아니 Wait, wait, wait.